오늘이 7월 22일. 22일. 38도? 지금 그렇죠. 체감온도 40도 정도예하우스안이 네. 엄청 더운데, 아 여기서 바람이 나오니까 일하시기는 좋으시겠어요. 예예. 예. 아, 아 시원하죠. 시원. 네. 바람이. 안 <웃음> <웃음> 아, 40도인데도 입만 그렇게 돼 있지 빳빳하게 서 있네요. 예, 아주. 트시하죠이 만지면 탄탄력 있잖아요. 뿌리를 계속 활짝 시켜서 좋게 만들어줘야 튼튼한 몸이 되니까. 이것도 좀탄 거예요. 그렇죠. 조금 탄. 것. 지금 칼슘을 이제 며칠 전에 뿌렸으니까 지금 여기는 괜찮아요. 아... 칼슘은 뭘 쓰세요? 휴마칼이라고. 네. 휴바스에 나온 휴마칼. 아 이게 이게 휴마칼이군요? 네, 예, 휴마칼. 아 여기 아카디아. 경기도 안성의 한 시설 채소밭에 나와 있는데요. 지금 이곳의 온도는 40도가 넘어가는 아주 고온에 이런 고온이 었습니다 그런데도 지금 이 작물들이 아주 싱싱하고 튼튼하게 자라고 있는데 과연 뭘 어떻게 했길래 이렇게 싱싱하고 튼튼하게 자라는지 오늘은 그 비결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접근대. 근대인데 접근대. 예, 접근대. 예. 샐러드용으로 이제. 샐러드용으로. 예, 많이 나가죠. 야, 얘들 좀 잎이 약간 말려 있네요. 아, 날씨가 더우니까. 그렇죠, 지금 한 40도. 예. 아닌데 40도인데도 잎만 그렇게 돼 있지 빳빳하게 서 있네요. 예, 아주 튼실하죠, 아주. 이 만지면 탄력있잖아이 토양에 좋은 성형분. 많이 놓고 뿌리를 계속 활짝 시켜서 좋게 만들어줘야 튼튼한 몸이 되니까 이제 제 장국 반원들한테 말 이제 많은 교육을 시도 얘기를 하는데 이제는 농업도 옛날 방식이 아니라 지금은 투자를 해야 된다 왜냐면 땅에 그만큼 투자를 해야만이 수익을 창출하는 거지 땅에 투자 안 하고 옛날 방식으로 그냥 시앗만 뿌리고 그냥 화학 비료만 뿌리고 이래서는 절대 수익을 못 올린다 이게 뭐예요? 이게 로맨 상추 또이 여름에는 날씨가 더 로맨 상추는 한세번한네번 한 정도 따면은 토양 베이스가 안돼 있으면은 한두번 따면은 그냥 다 시들어 버리고 다저 죽어 버려요 그냥 농가들이 이걸 많이 심는데 또한 가지 단점이 이게 속이 아주 빨리 탑니다 이게 요것도 좀탄거예 그렇죠 조금 탄 거죠 어... 지금 칼슘을 이제 며칠 전에 뿌렸으니까 지금 여기는 괜찮아요 어... 타면은 이제 수확을 그건 못하고 불량 상품 가치가 안 되니까 다 버려야죠 제일 문제 로맨이든요 제일 잘 탑니다 이제 여름에는 뭐 지금 온도같으면 지금 아마 은 농가들 가면 아마 다 덮어놨을 거예요 막 차광 다 했을 거예요 아 근데 여기 차광을 안 했네 네. 왜냐면 기본 밑바탕 땅 자체에서 토양이 많이 받쳐주면은 뭐 시들지 다 나오지 생생하니까 칼슘을 아무래도 많이 줘야 되겠죠 칼슘 부족하면은 아, 칼슘 부족하면 안에 고기 탄다고요 그렇죠 이제 수분하고도 관계가 있고 칼슘도 저 좋은 걸 줘야 되고. 칼슘은 뭘 쓰세요? 슈마칼이라고. 네. 슈바스에 나온 슈마칼. 아, 저는 그, 저는 그거 쓰고 있습니다. 네. 오늘이 7월 22일. 22일. 38도. 지금 그렇죠. 체감온도 40도 정도 네. 아그 옷이 참 특이해 보이는데 이거요? 그렇죠? 아 이거 쿨 쿨이라고? 예두개 네, 네. 양쪽에 왜 있어요? 이 바람이 나와 가지고 네. 이 등쪽에 바람을 붙이는 거죠. 예 네, 너무 더워서 이제 바람이 뒤에서 나오겠죠 이렇게. 하우산이 스 엄청 더운데 아 여기서 바람이 나오니까 일하시기는 좋으시겠어요. 예 네, 예. 아, 아, 아 시원하죠? 시원해. 네. 바람이 <웃음> <웃음> 얼마나 더웠습니까? 이게 망을 차광을 쳐놨는데도 이렇게 더운데. 아... 사황몇 개면 하죠. 그러면 작물들은 얼마나 피... 피곤할까요? 그렇겠죠. 엄청 어, 스트레스 받겠네. 죽겠죠. 아... 지금 이 땅이 11년이 됐습니다, 이게 지금. 어, 11년. 그러면 시설 쳐다보면 지금, 보시다시피 이 비닐이 피복이 되다보면 외부에 영향을 아무도 못 받잖아요. 네. 그러면 땅이 점점 노화가 되고, 실제 우리 똑같아 나이 먹는, 사람 나이 먹는 면 똑같거든. 나이가 먹으면 점점 보약을, 보약을 먹어야만 힘을 쓰듯이. 작물도 똑같은 현상이에요 땅에 좋아지는 것을 주지 않으면 농사가 되질 않아요 그래서 좋은 걸 자꾸 투자를 해서 넣어야 되지 아니 몸뚱아리 이만한데 뿌리가 이정도긴거 아닌가요? 네 길죠 한 여름인데도 싱싱해 보입니다 예예 예. 물론 보통 물르는데 여름에는 지금 밑둥이 지금 깨끗하잖아요 물리질 않고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 날씨에도 지금 밑둥이 예. 되게 단단하고 상속성이 되게 있어 보여요 예. 예. 뿌리가 그렇게 긴 이유가 뭐예요? 펄후메스제가 좀 많이 들어가고 네. 이게 슈바스코아에서 나온 펄후메스라고 여기 토양 계란제 토양을 좋게 만들 미생물도 많이 발생하고 한독 40kg 한독에 40kg? 네 예. 아, 두포 들어가는 거래네 예, 두포 아... 네 이제 저희 폴리머스는 천연 킬레이트제로서 토양의 염류집적을 해소를 해주고요 그리고 토양의 보비력과 보수력을 향상을 시켜주기 때문에 고온기나 가문기에도 작물이 잘 이겨낼 수 있는 힘을 실어줍니다 지속기간이 깁니까? 네 이게 천연 유기물이다 보니까 작기가 짧은 작물 같은 경우는 2작기 3작기까지 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작기가 긴 작물 같은 경우는 그 한해 동안은 쭉 사용하실 수 있다고 봅니다. <웃음> 맛이 어떠세요? 고소합니다. 이게 똑똑소리가 나. 딱소리. 야 시원한 맛이 나는데요? 네. 아삭아삭하네. 한 여름에도 얼갈이 배추 이 아삭아삭한 이유가 뭡니까? 휴마칼라는 칼슘 좀 많이 쓰고. 휴마 휴마칼? 네, 휴마칼이라고. 휴마칼? 네. 칼슘에는 휴마칼을 넣으셨다? 휴바스에서 네. 나온 휴마칼. 아, 그걸 넣으면은 이렇게? 네. 아마 조직이 단단해지지. 조단단해다 네. 아... 지금 오늘 같은 날, 지금 웬만한 농가에 가보면 아마 이창마을다 덮었을 거예요. 왜냐면 하 작물이 다 시드니까. 그러면 그게 이제 뿌리가 활착이 완전히 땅에다 되지 않는 날에는 바깥 온도가 체감이 40도면 여기는 지금 4,50도 되잖아요. 버티질 못하고 다 느려져 버린다고. 작물 자체가. 근데 지금도 보면 보시다시피 짱짱하게 서 있는 거 보면 아무래도 효과 뭐그 효과 있지 않나 그 다음에 아카디안 계속 주기적으로 주고 아카디안을 주면 뿌리가 좋아지나요? 그 뿌리 활동이 원래 해초 그뭐 제가 알기로는 뭐테나다산 최고라고 치고 알고 있거든요. 아카디안을 언제 어떻게 사용하세요? 영양제 줄 때나 아니면 농약을 살포할 때 항상 혼용을 해서 같이. 예 같이 주는 거죠. 어, 몇 년째 지금 쓰고 계세요? 지금, 이거 쓴 지가 4년째인가 지금 정도 될것 같아요. 아, 이게, 이게 휴마칼이군요? 네, 휴마칼. 아, 여기 아카디아. 네. 한 마리에 네. 30cc, 2 0리터 아, 30cc 두 개다? 예, 예, 예. 아카디아. 아카디아는 처음에 정식하시고 나서 뿌리 활착에 큰 도움을 주고요. 작물의 세포벽을 강화시켜 줄 뿐만 아니라 세포를 분열하는 데도 큰 도움을 주고 그리고 작물의 생육을 증진시키는 데큰 효과가 있기 때문에 고온기나 가뭄기에 잘 이겨낼 수 있는 좋은 제품입니다. Here we go.